가분행은 을에게 대출을 해주면서 분쟁이 발생할 경우 가분행 소재지 지방 법원을 관할 법원으로 하는 약정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후 을은 대출금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였고 이에 가분행은 부실 채권을 처리하는 병에게 을에 대한 채권을 양도하였고 가분행은 을에게 채권양도 통지를 하였습니다. 을이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자 병은 가분행과 을이 약정한 관할 합의를 이유로 을의 주소지가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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효과적인 방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률적으로 궁금하신 사안은 대표번호로 상담 예약을 하신 뒤 정확하게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